응, 점심 뭐 먹지? 어, 나 아무도 다 좋아. 에? 점심 먹어까 잠깐만. 근데 이 없어. 아, 내놔. 야, 근데 이거 못 보는 그림인데? 아, 이거 친했던 남자 이름. 그린 그린, 그린. 이게 나인데? 어? 야!